인간 사회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국민학교 시절부터 저의 좌우명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을 깨라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만들어진 좌우명이지만 현재의 저를 만들어낸 바탕이 되었습니다. 장교로 군 입대를 하여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장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당시같이 복무하였던 병사들과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투자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짧은 경력이지만 현실을 깨기 위한 전쟁 통해서 저만의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래 횟수를 줄여라. 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돈을 제법 벌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계좌는 불어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을 열 번도 더 읽고 실행하게 되었지요. 그후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횟수를 줄이자니 그만큼 투자에 신중하게 되고 또 실수를 줄이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거래에서 이거 무시 못합니다. 단기 투자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급소 구간만 공략하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급소 구간은 20, 60선 통과가 임박했거나 혹은 통과하는 종목. 급소 구간을 통과 후그 자리에 눌림목을 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었거나 돌파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오전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훨씬 넘는 경우는 확률상 더욱 높여 줄이라 봅니다. 물론 양호한 수급이면 더욱 금상첨화라 봅니다. 셋째, 수급을 보자. 특히 개별 종목에선 수급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모든 것의 수급은 우선한다라는 말이 들어 맞을 때가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저가에서 투신, 연기금의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인과 타기관 그리고 힘이 있는 개인도 포함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말은 공부하기 싫으면 기관이라도 따라하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천억 미만이나 부근의 시가 총액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넷째, 집중 투자하자. 만 2년 전만 해도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부 다 팔고 다시 시작한 것이 텀투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님 급소구간 공략이 통했는지 엄청난 시세를 주었었지요. 그땐 수국가 시장의 트렌드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몇 개월 후 미디어플렉스라는 종목에서 똑같은 급소가 나왔었지요. 앞전과 같이 수급과 트렌드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급소 구간 공략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상으로 엄청난 성공 확률이 높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성장성과 트렌드, 즉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종목에 투자하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든지 영익증가 폭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세간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뉴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다든지 m&a 가능성이 있다든지 즉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를 가지고 있고 또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좋으리라 봅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가치주도 성장 가치주만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여섯 번째 거래량을 체크하자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한번더 지하로 가는 대량 거래일지라도 유심히 관종으로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꼭지에서의 대량 거래나 변동성이 커질 때는 항상 조심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를 가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되겠지요. 일곱 번째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하자. 개인적으로는 개미가 이 무지막지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단한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모든 것들로 인해 시세 폭등을 주기 전에 분명 세력은 흔들기를 합니다. 10중 8구는 흔들기에 다 떨어져 나간다고 봅니다. 혹 흔들기에 떨어졌더라도 다시 기회가 오면 좀더 주더라도 과감히 따라 붙어야 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추세선 하단을 넘거나 매수 시 급속 구간의 반대가 발생하거나 도래하려고 하면 손절 또는 익절을 실현해야만 됩니다. 그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잊지는 않아야 되리라 봅니다. 그 외에도 정부 정책에 수능하자 등의 많은 것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드린 일곱 가지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1년이 지난 후 최소한 일지 않은 투자자가 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투자 생활 30년 중에 본인도만 2년 전에야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오니 적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자란 글 적어 봅니다.